나 우리 뭐하는거냐? 우리? 그래? 우리 곧 걸을거잖아 그 공원가가지고 좀 갔자고 그랬잖아 내가 근데 왜 안가? 아그 뭐야 친구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걔 지금 곧온다 그랬어 여기말고 딴데 가서 기다릴까? 아 진아 얘 언제와 아 근데 진짜 진짜 올때 됐는데? 어 저기 오네 저기 오네 어디? 아, 어, 저 아저씨가 네 친구야? 어, <웃음> 제가 좀 나이 들어 보여도 내 친구 맞아 예, 등산 갈 준비 됐네. 재식게아 아니 아니야 엄마, 우리 그 등산 가는 게 아니라, 불평 고원가서 산책 하기로 했잖아. 무슨 등산이야? 응? 그건 좀 아닌 거 같아. 우리 등산 가는 거 아니었어? 아 아니야 엄마, 우리 그. 등산이 아니라 울평 공원여가지고 내가 이쁜데 알아봤거든 거기 갈거야 우리 그래. 내 등산가자 했잖아 아니 그 뭐야 등산보다 등산가자 근데... 했잖아 아니 등산가자 <웃음> 등산 했잖아 아니 공원여서 등산가자 가서... 했잖아 <웃음> 형모야 우선 들어봐 들어봐 그 우리가 진짜 공원 이쁜데 알아봤거든 너도 되게 좋아할거야 한번 가봐 가보자 에이 뭔 공원이여 그런 날씨엔 등산을 가야지 등산을 응. 그려 한번 가봐 얼마야 여기 부평 공원 좋지? 아유, 좋지 누가 오자 했는데 누가 오자 했는데 뭘 누가 오자 해요? 내가 오자 했지 <웃음> 아니 여기 부평 시내문공원 내가 오자고 응. 하지 않았어? 에뭘 너가 오자 해 내가 날씨도 좋은데 공원 산책가자고 했지 그거 했잖아 너 등산가자고 그랬잖아 뭘 등산이요 이 날씨는 공원이지 그래 이만 식다 근데 현모 원래 저러네요? 아 현모 뭐 원래 저러내긴 한데 그래도 애는 착해 등산 좋아하고 산책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애는 착해 아 근데 나난 음료수 사갔다 올게 근데 현모는 어디갔냐? Ah, bon